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뷰야케 아트리 е к т 김지입니다. 오늘은 12월 탄생석인 터키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트 진행하러 한번 가볼까요? Ladies and gentlemen, 2019 S n d 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오 님, 마신 님, 제이 님, 렌지 님, 하영 님, 민재 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다들 언니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들 시작도 전에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다들 왜 그러실까? <웃음> <웃음>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시게 로즈맘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인스타도 예, 제가 빠르게 켜보도록 할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좋은 그 하루예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오늘 또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웃음> 오 언니 1등이에요오 <웃음> 언니 갑자기 왜그러실까 <웃음> 수경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단척석 토끼석이에요 드디어 나왔어요 뷰리쌤의 생일 응 드디어 내 생일이야 <웃음> 오늘 비도 오는데요? 어. 뷰리쌤 손또도 새송가리 하셨네요 당연하죠 웬, 왜냐면 금요일은 SNF이잖아요 응 음. 사라샘 페스티벌 벌써 사라샘 내일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활약 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 오른손은 하지도 못했어요 언제 하죠? 이러다가 진짜 왼손만 하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웃음> 너무 바빠서 아 너무 바빠요 승인도 12월이다요 그러면 오늘 뷰리 인스타 계정에 12월 탄생석 글이 게시물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댓글을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 탄생석 이제 선물이, 자그마한 선물이 가죠. 맞아요. 응. 호우님 오늘 생일이세요? 호우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사랑하는 <웃음> 호우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오늘 생일 축하해요 <웃음> <웃음> 마침 뷰아킹하는 날이 생일이라 라방에서 이렇게 노래를 <웃음> <웃음> 또 뷰아킹에서만 할수 있는 <웃음> 그렇죠아 <그쵸. 웃음> 두나님 다들 안녕하세요 <웃음> s n m 부터 7HF 앉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거기서 이제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베이스부터 오늘 처음으로 성태..성태..성태감독님 감독님 아, 오셨어 짠감독님! 어. 짠감독님! 아감독님 이름 짠감독님이요? 짠 나는 성태감독님인 줄 알았는데 아유, 짠! <웃음> 아, 새새운 감독님 오셨어요? 짠감독님 오신 지는 좀몇달 되셨는데 거의, 거의 반, 반 되셨나? 반 년? 반 년은 아니에요 아니요 반 년은 아니에요 <웃음> 아니야, 반 년은 음. 나는 이때까지 성태 감독님인 줄 알았지 짠 감독님 <웃음> <웃음> 베이스는 프롬, 프롬 베이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나도 뷰릿에서 너무 예쁘다고 아직 왼손은 시작도 못했어요 <웃음> 하려고 하면 야근해 <웃음> 이거 불 끄면 세상 더 화려하다요 음. 이거 오팔 프리즘의 그거예요 <웃음> 보자마자 이거 너무 예쁜데? 음. 해야겠어 <웃음> 오팔 프리즘에서 지금 난리난 그거 있잖아요 야광 샤이니 오션이랑 음, 야광 샤이니 오션 그 제품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난리난리 난리. 음.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SNF 때, SNF 때 방금... 그, 핑큐어만 들고 다닐 거라고. <웃음> 핑큐어 좀 들고 있다가 누가 인사하러 온다 싶으면 이제, 그, 그, 야광을 보여줄 거라고. 근데, <웃음> 네,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냥 핸드폰, 플레시 음. 이렇게 대고 있다가 하도, 반짝하다고 굳이 핑큐어 안 들고 다녀도 괜찮대요. 맞아. 2 0 0나 자, 베이스 나왔고. 네, 여빈님도 안녕하세요. 다음에 프롬의 시럽 컬러들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은 탄생석 약간 시럽 컬러들로 준비해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시럽 컬러에 보면 화이트가 있어요. FS01번 화이트 시럽으로 바탕 깔고 진행할게요. 음. 오늘 탄생석 특끼석은 약간 이렇게 초록 바탕 빛깔도 나면서 그런 걸로 한번 표현해봤거든요. 네. 요기에 붙어있는 이 파츠 컬러로 한번 표현해봤어 네어 그리고 이? 어왜 핸드폰 충전이 안 되는 것일까요? 미니 감독이 그... 부르시면 <웃음> 어 잠시만요 어 이게 충전이 돼야 핸드폰이 안 끊기는데 왜 이러지? 오오 어, 어. 충전이 안되요 안되면? 음. 그러면 껐다가 핸드폰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음, 음. 안되면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제 잠시만요? 핸드폰, 제 핸드폰을 드릴까요? 제, 아니, 핸드폰, 제 핸드폰 있어 제 핸드폰 있어 제 핸드폰은 아 지금 아예 안쓰니까 <웃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엄노녀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호우님은 SNF 지각 안하려고 28일이라고 서울 오신대요 <웃음> 뭐야 기차표 바꿨어요? 진짜? <웃음> <웃음> 잠시만 뒤에 튀어나간 거만 네, 인스타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잠깐만 껐다가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서 다들어오시이라고요 다들 <웃음> 지금 저희 다 손이랑 머리랑 다 화려해요. <웃음> 저 머리색 봤어요 혹시? 아 오프닝에서 근데 제 머리색 약간 붉게 나오던데 저 머리색 붉은 거 아니에요. 나머디색 그래도 핑크인데 아니 여기서 또 붉게 나오네? 나 머리색 붉은색 <웃음> 아니에요 붉은색 아니에요 실제 보면 그래도 좀 핑크인데? 어, 핑크 베이지 두 키를 보여줘요 이렇게? <웃음> 아이고 근데 지금 옆에 아기 감독님 머리 보잖아요. 다들 너무 놀라실 걸요. <웃음> 애기 감독님 그냥 그 스리톤, 스리톤, 염색 그 스리톤, 연보그 뭐라 해야 되지? 데이지 꽃이라 아니 뭐라 그 뭐라 해야 되지? 꽃 있잖아요. 보라꽃 뭐죠? 보라꽃? 제비꽃? 제비 제비꽃이요? 제비꽃이요? 보라색 그 보라색 연보라색 꽃 있잖아요. <웃음> 뭐지? 그 진짜 그냥 라일라. 어, 라일락이에요. 라일락. 애기 감독님 머리, 라일락 꽃이에요. 제가요? 지금? <웃음> 오! <웃음> 진짜. 자, 시라 컬러 <웃음> 투코 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지금 저희 살아센는 직원들 머리색은 알록달록 합니다. 초록색도 있고요. <웃음> 군에서쨍 보라도 있을 거고요. 네, SNF 한번 오시면 난리가 나 있을 겁니다. 알로, 알로. 하나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탄생석 터키석을 한번할 거예요. 다들 놀러 오세요. 오세요. <웃음> 이렇게 하고. 멀리서 봐도 <웃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웃음> 칼라는 FS5번으로. 근데, 프롬 시럽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응. 저 이번에 화이트 저 시럽 이용해가지고 앞에 썼었어요 근데 인스타 화면 지금 맞아요? 막막깨억쳐 아니네? 아니네? 화면 안 맞네? 안 맞아요? 잠시만요. <웃음> 죄송해요. 아무도 아, 아무도 인스타 화면 안 봐주고 있어 감독님들은. <웃음> 나 혼자 열심히 방송하고 있었니다 <웃음> 여러분 다들 데... 유튜브 다시 켰어요. 감사합니다. 윤진님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여러분, 어네, <웃음> 어네 죄송해요. 어, 여 어, 갑자기 애가 이렇게 여러 먹을 러 몰라가지고 어 죄송해요, 여러분, 오, 네네 네. 인스타, 인스타 네. 보셨던 분들도 중간에 맞, 못 맞춰드려서 죄송해요 자이렇게 잠깐 살짝만 원코 깔았구요 티는 음. 지금 안 나는데 깔았고 음. 어나네 <웃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다시 유튜브 되니까요 여러분 어 돌아와주세요 <웃음> 아 뭘까? 어, 그, 어, 감사해요. 이해해주셔서 그런 날도 있죠. 라이브의 묘미죠, 이게. <웃음> <웃음> 자, 얇게 다시 한 번. 위에. 아, 네. 다시 들어오신 분들보다 안녕하세요. 어. 다시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윤지님, <웃음> <인지님, 인지님, 웃음> <호우> 언니 언니, 호 언니, 하비님 안녕하세요. 음. 어 뭔가 호우 언니 오늘 생일일 것 같은데. <웃음> 생일 축하 너네 불러줘야 될것 같은데? <웃음> 뭔가 오늘 호은이 생일일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좀 뭔가 보이거든요 뭔가 호은이 오늘 생일일 것 같아 <웃음> 아니에요? 아, 뭔가 생일이, 생일일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아그유수님께서저 시럽 컬러 진짜 예쁘네요. 오묘하고 클리어라 섞으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 얘 원래 자체적으로 색깔이에요. 프롬에서 나온 색인데 얘 대리석 할 때는 얘만 겹겹이 얇게 쌓아줘도 되게 예뻐요. 안 두꺼워지고 시럽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브러시로 그냥 얇게만 해줘도. 저는 유튜브로 보니 색이 더 이쁘다 그리고 들어와 주신 응. 쭈쭈님 네. 해피니스님 안녕하세요 하블린님도 안녕하세요 이 컬러 SNF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을걸요? 응 음, 맞아요 셀프네이버에 음. 있을거예요 그리고 원 끝에 부분에는 자연스럽게 음. 또 이어주고 그리고 어, 큐어 안하고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원 끝하고는 큐어 했습니다 음. 관계를 눈독리고 계셨어요. 프롬시럽 민준이 셀프네이퍼에서 프롬시럽 라인들 제가 깔아놓을 거예요. 깔아놓을 <웃음> <깨어놓을> 거예요. <웃음> <웃음> 한번 <웃음> 구경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프롬에 약간 이번에는 시럽컬러말고 9번 컬러로 조금 덜고 랑 개토 25번도 돌고 네, 그리고 여러분. 출첵과 아따 이벤트는 오늘도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벤트 진행되고 또 생일 이벤트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다들 12월 생일이신 분들은 저의 뷔 계정이 있어 들어오셔서 댓글 한번만 달아주세요. 음.. 탑이 고그 다음에 갈색. 그리고 제가 아까 더젤메이커를 여기다가 조금 덜어놨거든요. 요구? <목소리> 이거 섞어서 조금 시럽으로 만든 다음에 위에 조금 올려줄게요 토끼석도 음. 컬러가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음. 색깔 뭔가 조금 오묘하게 음. 찾아보니까 하늘과 초록을 약간 섞어가지고 음. 그런 예쁜 컬러더라고요 색깔들을 조금 남색, 어두운 계통이랑 민트색 같은 걸 섞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색깔이 없다 싶으시면. 계속 음. 다 지금 저만 자꾸 안에서 뭔가 들리나요? <웃음> 저도 들려요 <웃음> 창고에 누가 있나봐요 <웃음> 너무 시끄러운데요? <웃음> <웃음> 조금만 진하게 할게요 <웃음> 뭔가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같은데 퓨어 캥 하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점은 처음이에요 <웃음> 당연히 안 멈췄을 줄 알고 그냥 하고 있었죠 어, 저컴퓨터가좀 저 약간 이상한 것보다 화면이 이상한 것보다 하고 뭐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당황스러움이란 지중해 바다색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응 음, 요정도로 해주고 난 다음에 이 푸름 시럽 색깔 보시면 요렇게 있거든요 응롬 음. 음. 음. 시럽이 한 16종이었나?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엔틱시럽가지고 음. 되게 많아 음. 그래서 <웃음> 먼저 노란 컬러부터 호박... 예 네. 호박 석 했을 때도 썼을 거예요아그 뭐. 아이? <웃음> <웃음> 어, 호박이네요 <웃음> <맞죠>. <웃음> 다인이 출첵 다 하고 오셨나요? <웃음> 이 붓도 조금 얇게 약간 그러니까 에메랄드 느낌도 나신데요 말한 조금 <웃음> 너무 당황하셨어요? 왜 진짜 당황했어. <웃음> <웃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지금 진짜 나 그래서 뭐안 되면 인스타로만 방송해야 되나? 그러면 어? 유튜브 어떻 하지? <웃음> 굉장히 당황했네요. 이렇게 옅게 약간 중간중간 노란 부분 보이시죠? 팽이. <웃음> 굉장히 <웃음> <웃음> 뭐, 문이 안 열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웃음> 자, 다음에는 조금 진한 거. 나 블리터 보티크 그거 가루, 금색 깔그 <웃음> 다음에 아까 이거 시럽 색깔 조금 진한 갈색. FS06 <웃음> 그냥 얘기해요 뭐 <웃음> 루나쌤 <웃음> <웃음> 아 아까 했던 노랑색 위에 조금 06번 진한 갈색으로 살짝 얇게 터치감으로 해줄게요 네아 그리고 어, 주님 뷰어 캐는 옆에 배너가 안 떠요 무슨 배너? 그, 브랜드 라이브 할 때는 옆에 배너랑 아트 팁 이렇게 뜨잖아요. 오른쪽에. 음. 근데 퓨악킹은 그게 없어요. 넓게 보시라고. <웃음> 어, 퓨악행은 아, 없어요. 아트 팁을 궁금한 거는 요거에요. 터키사. <웃음> <웃음> <토키석. 웃음> 응, 요거에요. 매달 마지막 주는 터키사게요. 음.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많 w I d 매달 마지막 o w 키 don't know. I don't k n 그래서 오늘은 11월 마지막 d o 서 다음 달 12월이니까 t 키석 o 니다 그래서 t k 고민이에요 뭐가? 다, 다 하면 뭘 할까 어 맞아 1년 다 돌면 o 뭐 할까 그래서 탄생화도 나왔어요 뭐. <웃음> 탄생석 3월 w I don't know. 까 don't 딱 1년 채워서 탄생석은 이제 끝이면 남은 1년은 뭘까. 뭐 그러니까 진짜 뭐 해야 돼? 그래서 탄생화를 하려 했더니 탄생화는 매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만 해야 되나 싶은 거죠. 어, 그날 맞춰서 꽃을 해야 되나. 막다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막 꽃이 막 어, 그런 거 이상한 것도 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저제 생일날 탄생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웃는다니까요, 들으면? 제 생일 탄생화가 이끼거든요. <웃음> 아니, <웃음> 이거 뭐야? 지짱 감독님 옆에서 웃잖아. 나 탄생화가 이끼야. 익기 <웃음> 이끼 진짜. <웃음> 이거. 아니 왜 웃어요, 감독님 지금? 짱 감독님? 이끼가 웃겨. 나는 이끼라고 내 생일은. 다들 못잖아요 <웃음> 아니 얘기를 <이끼라는> 하니까.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여러분, 난내 생일은 이끼야. 그래,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막다 예쁜 건데 나는 이끼라고. 이끼네, 이 상상도 안 된다. 이끼 소리가요. 이끼도 꽃이니까 탄생은 <탐승을> 하겠지. <웃음> 상상도. <웃음> 그니까 러 나는 왜 이래 나는? 난내 내 인생이 진짜 난내 인생이 다개그거것 같아 난내 인생이 너무... 내인생각도 없어 그래서 진짜... 난내 인생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우리가 와 다른 것도 이런가? 이래가지고 저랑 미니 감독님이 상을 찾아봤거든요 다 예뻐? 막 딸기꽃 어, 뭐. 미니 감독님이 딸기 제가 앵초 그리고막 앵초꽃 딸기꽃 뭐 이런데 나는 뭐 이끼 <웃음> 이끼가 꽂히냐 거야 <웃음> 어이가 없어 이끼야는 <웃음> <웃음> <있기라는> 꽃 봤어요? <웃음> 아, 아니요 <웃음> 상상도 못한 <웃음> 플랑크톤네 <웃음> 갑자기 광대가 아프 아 근데 그거 나왔어요 별자리 아 별자리? 아 별자리 괜찮네 별자리 근데 별자리 다 똑같잖아요? 그, 그리, 그리는 그려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미, 미묘하게 다르긴 색깔이 해 색깔이 다 똑같잖아 밤하늘이 어, 황소면 황소컬러 하고 아 그렇게 가자고? 와, 황소면 황소 그리고 천여면 천여곡자리 그리고 개면 개그려야 해 어. <웃음> 컬러로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한 감세 있지 않을까요? 정갈이면 정갈 그려야 갈이면 빨간색! 개 개면 더 빨간색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내가 그거 하면 여러분들 셀프넬로 정갈하고, 개 그리고, 쌍둥이 그리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손에? <웃음> 안 되면 그거라면 그냥 별자리 그, 점점점 해가지고 하면 되죠, 간단하게. 뷰리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별자리면 되게 예뻐. 별자리라고만 하면 예쁜데, 그게, 그게 이제, 이제 13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별자리가. 한 개가 늘었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근데 저희는 해당 안 되는 거 아세요? 아 진짜?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겹치고 이제 색깔을 다르게 뽑아내는데 <웃음> 그러면 <이렇게 웃음> 다시 개자리 사자 이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웃음> 그릴 거예요 진짜? 뭐 손에 개그리고 사자그리고 <웃음>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나도 괜찮다 랬으니까안 <웃음> 하고서는 진짜 개 개굴 개꼬게 그릴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이끼 이쁘대요 이끼 꽃이뻐요 이끼가 꽃 꽃이 있어요? 짱가돈이 한번 찾아봐줄래요? 초록색 뭉개뭉개인 거 아니에요? <웃음> 여러분들 지금 저 놀리는 거죠? <웃음> 그 파랑색 톤 색깔 마음에 드시는 톤 섞어서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업제 섞. 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지여 뭐야? 지금, 지금 초록색이거 <웃음> 지금 이게 꽃이라고요, 지금? <웃음> 지금 전 올리는 거죠, 지금. 잇기 꽃, 이거 하잖아, 지금! 짱구. 아니! 아! 스칸다 모아, 그게 잇기래요. 스칸다 모아가 뭐야? 공기정화. 공기정화 식물. 먼지 빨아들이는 거? 응, 음, 그런 거 같은데요. 먼지 빨아들이는 거는 우리 집에 있는데 그 동그란 거에 그 초록색 매달려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 그건가 봐요. 응. 음. 동그란 거에 매달려 있는 거 말하는 거요. 음. 아수 뭐에? 그거는 물에 사는, 그못 갖고 다니에요? 그건 못 갖고 지잖아요. 감독님. 익끼색으로 벨벳 가루 가득 올리면 익끼 느낌 날려나요? 그렇게, 아니면 그 폼폼이 초록색 폼폼이 초록색 폼폼이 초록색으로 하면 되죠 호박꽃도 꽃이는아나 윤진님이 너무 이렇게 탄생한는갈때네요 이끼나 갈때나제 탄생하는 갈 <웃음> 그래도 <지금> 갈 때는 갈 때는 예쁘지. 갈 때는 축제라도 하잖아요. 이끼 축제 해요? <웃음> 갈 <웃음> 때는 <웃음> 가을 <웃음> 가을에 갈때 그거 보러 겨울인가 가을인가 갈때 보러 가잖아 제주도랑 이런 데 얼마나 예쁘다고 보러 가기라도 사진이라도 찍으러 가지. 갈때 밭에서 예쁘게 사진이라도 찍지 누가 이끼 밭에서 사진 찍어요? <웃음> <왜요>? 정말 <웃음> <웃음>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실물 사진 보니까. <웃음> 아니 누가 이끼밭에서 쪼그려 앉아서 사진 찍냐고요 <웃음> 아, 너무. 마리모 그것도 이끼 아닌가요? 그렇죠 마리모도 무대서 아, 그러니까 그래 이끼는 다들 더럽다고 수세미로 깨끗이 빡빡 찍잖아 <웃음> 물때끼였다고 나는 물때야? <웃음> 왜 그렇게 비아를 해요 자기 비아를? <웃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아씨. 이끼는 거의 물태수수는 아니야? 아, 아니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웃음> 응. 거의 어항에 초록색 그.. 물때 끼면 초록색으로 끼는 그거 모이면 이끼 아니야? 아. 여름에 개.. 봐! 저거 봐! 여름에 개곡 가서! <웃음> <웃음> <웃음> 음. 아, 그 김크리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지금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나 싶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요 탄생화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 탄생화가 이끼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들 빵 터졌어요 살다살다 살다 이끼라는 탄생화는 처음 보시죠 <웃음> 제가 그래요 <웃음> <웃음> 상상도 못할정체 그래서, <웃음> 어, 그럼, 어, 어, 다음에는 이제 탄생석이 2월로 끝나면은, 탄생화? 탄생 별자리? 한번 아이디어 주신 거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어봉벙 하세요? <웃음>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웃음> 음. 그냥 마지막 말 정리해드린 게 다예요. 그냥 탄생화 얘기하다가 제 탄생화가 있기라는 거예요. <웃음> 메인 포인트. 네. 아, 그달 탄생화 중에서 꽂히는 거 하나 해주시면 안 되나요? 좀 이쁜 거? 응, 음, 아니면 그 방송하는 날 탄생화를 해도 될것 같아요. 월별 재촉 없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갈색으로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 월별 탄생화도 있대요 월별 탄생화? 응 그날의 탄생화 좀 추천받아서 하면 안 돼요 어. 여러분들 의견 참고해서 그러면은 내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켄지코 컬러도 갖고 왔거든요 이거 405번, 406번, 이거 단품 판매하더라고요. 얘들 시트 이름이 뭐였지? 제가, 적어 놨는데? 저게 적어 놨어. 아, 제철 음식 아트는 여러분들. <웃음> 제철, <웃음> 제철 음식. 굉장히 배고파지는 방송이 될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뭐 음, 진짜 별의별다 하자고 하겠다. <웃음> 가을 전어 <도넛아>, 아트 세상에 와. <웃음> 나중에는 스시 아트도 하자고 하겠다. 굉장히 신박하다. <웃음> 거기서 신박하다가 나오면 어떡하까 <웃음> <웃음> 굉장히 신선한 사람에 아무도 하지 않는. 아포즈다 뷰리쌤 1도작대실 아트?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 제발 르겠어요어떻게해요 <웃음> 제발. 나도 배추 어요어요 나도 모르겠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자, 갈색으로 저는 안쪽에 살짝 좀 칠해줄게요 네 여러분들 제 방송은 진짜 이러다가 소통 방송 될것 같아요 아트하고 있는데 <웃음> 나 진짜 지금 아트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이러다가 오늘 아따 아무도 못하겠어 <웃음> 갈색으로 저 안쪽으로 땡겨줬어요, 저는. 저는 음. 웬만하면 땡길 때 한쪽 방향만 땡겨주잖아요. 양쪽 안 땡겨주고. 그쵸.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안쪽으로만 땡겼어요. 바탕, 아니, 맨 밑에 깐 거는 지금 시럽 칼라 깔았고요. 엔틱 시럽 칼라. 뷰리스 오랜만에 양송다 블링블링 예뻐지셨네요. 아니요 저 유적선 하지도 못했어요. <웃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큐어링 하기에는 시간 아까 시간 도 아까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위에 엔티 컬러 아까 제 진한 갈색 살짝만 올려줄게요. 네. 어, 오늘 파세슨 사용 제품에 없어서요. 음, 없어 스프러 할인이 안 들어갈 거예요. 퍼셉? 파셉뭐 필요해요? 다음번에 쓸까요? 파셉파셉뭐 음. 필요한 거 있나요? 그러면 다음 비확킹 때 가져오면 되니까 그럼 10% 할인된 가격 만나보실 수 있는 거니까 어, 맨 아래에 엔틱 시럽, 청록색 전체적으로 원코 까시는 거예요? 맨 밑에는 일단 흰색 깔았고요. 흰색 시럽, 원코 응. 투코 트 깔고 그 다음에 얘로 전체를 깐게 아니라 그거 군데군데 이제 마블 들어가 그러니까 마블? 마블? 군데군데 톡톡톡? 어, 응 군데군데 톡톡톡 들어갔죠 응어 업뉴러님께서 저도 s n f 의 야광으로 하고 오신대요 응! 같이 이거 반짝반짝하면 되겠죠? 응. 같이 같이 같이 불 끄거나 아니면 같이 핑크 쏘고 같이 다녀요 <웃음> 아 지열 1번이랑 2번 컬러 그레이스 시리즈. 그레이스. 뭐, 그림 볼까요? <웃음> 자. <핑크>, <웃음> 응. 그 다음에, 이거, 부티크에 보면, 거의 섀도우 컬러인데, 얘를 클리어 젤에 섞어서 쓰는 애거든요. 컬러는 이렇게 있는데, 많은데, 여기서 저는 금색을 섞어 쓸게요. 응. 음, 그레이스 컬러는 그럼 저희가 다음에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한 달이 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 다 야광으로 해오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비 친구는 한사람인과 함께 일본 사람들과 함께 일본 사람들과 함께 일 하이! 미들과들어오셨어요 네, 미미님 이런식으로 클리어에 녹이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응. 응. 이렇게 이쪽으로 큐어링 들어갈게요 공연 보는데 야광봉 대신에 손톱 품질기 <웃음> <웃음> 좋대 뷰루스 왤시 보는데 앞에서 나도 같이, 같이. <웃음> 터키스 느낌확 사는 것 같아요 응. 나 근데 약간 주황색이 나는 좀 묻힌 것 같아 밑에 주황색이 좀 묻힌 것 같아서 조금 어둡게 좀 들어볼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보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오늘 뷰학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웃음> 어 중간에 까한번 그 끊겼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추합을 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로는 못 보실 것 같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업로드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왠지 중간 부분이 살짝 길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트스텝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볼거니까 네, 제가 추합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비어킹 같은 경우는 음 섀도우 컬렉션 볼수록 탐이 나네요 그렇죠 그탐 오늘 개타세요 감자님, 지니님, 뇌이프님도 네. 곧 안녕하세요. 약간 큐어링 들어갈게요. 음. 금색 주변이 조금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조금 어둡게 명암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조금 수정할 것들은 하면서 들어가시면 되세요 음. 오렌치이나 라이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뭐 캡처 많이 하고 계시죠? 술책 이벤트 저는 젤 메이커를 섞어서 시럽으로 컬러 시 시럽 컬러를 만들어 줬거든요. 음. 응. SNF에 글리터 브랜드도 볼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글리터. 글리터. 글리터를 상품으로는 받아가실 수 있고 셀프 네이버는 글리터가 설치가 없어요 안 아, 돼, 근데? 셀프 네리터는 응. 없어요 이게, 이게 글리터 같은 거는 날릴 수가 있어서 응, 날리버나... 다른 젤에 묻을까 봐 응. 글리터는 뺐거든요 근데 상품으로는 개택하실 수 있어요 응 어, 글리터도 실물 사진 궁금한데 아마 그 상품에 다 이, 있죠? 응 상품으로는 가지고 가실 수는 있죠 응. 살짝 어둡게 갈색기를 넣었죠, 시럽 갈색.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갈색 선을 닦게요. 음. 저는 이번에는 갈색 선은 번지게 안 해줬어요. 이번 토끼 속에서는 갈색 선은 그냥 아주 얇게 잔잔하게 다 그냥 우와. 했거든요. <웃음> 헉, 우와! 그냥 이렇게 생긴 토끼석도 있더라고요. 팔찌나 그런 거 보니까 어, 맞아요. 그쵸. 음. 그냥 요러, 요, 요, 요렇게 생긴 거? 맞아요. 어, 이 파츠 보니까 그렇게 생겨있더라고요. 음. 토끼석은 이런 애들도 많더라고요. 안 번지게 돼 있는. 음. 그래서 이걸로 한번 했어요. 안번지게다 음. <웃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얘는 근데 다 전체로 다안 그리고 그냥 이 금색에서만 나오는 애들만 얇게만 그냥 쫙쫙 당기면 되거든요? 어... 음... 민은이 토끼석 컬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렇게 투명한 느낌으로 하니까 이쁘네요 음그죠 토끼석은 저도... 저도 어릴 때는 근데 되게 안 좋아했어 안 예뻐서 근데 <웃음> 네, 어릴 땐 자기 컬러 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탄에서 저도 자수정 되게 싫어했는데 난 토끼석이 근데 더안 예쁘긴 해 <웃음> <웃음> 전 어렸을 때히 그 루비가 그렇게 예쁘더라고 루비 사파이어. 맞아. 옥팔 막 이런. 음. 이렇게 그냥 여기서 나오는 애들을 쫙쫙 꺼주시면 돼요. 탄생석 중에 터키석이 제일 안 예뻐요. 맞아. 터키석이 제일 안 예뻐. 인정이에요. <웃음>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탄생화도 입기고. 탄생 속도 토끼 속이 그럼 난다안 예뻐? 어, 왜 그래요? <웃음> 맞잖아, 탄생화도 이끼라서 사람들이 다 웃고. 저 봐! 지또짱 감독님 또 터졌잖아요. 또 웃음 붙어서 또, 또 터졌어. <웃음> <웃음> 아, 대체 퓨리스는 <비리쎄는> 금손이잖아요. <웃음> 참. 우원이, 파주도 크다. 아 그리고 브러쉬는 지금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응! 음, 이거는 솔라이너1 0호고요 제가 사용제품 10% 할인 걸어놨는데 딱 따로 할인 품목이 들어가는 게 없다면 사용제품 10%가 들어갈 건데 장감독님 한번 알아봐 주세요 <웃음> 로그는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는 해주셔야 볼수 있어요? <웃음> 아 윤재님 실제 생일은 터기석인데아 호적 생일이 달라서 호적 생일로 이벤트 참여하실 거래요 음. 저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진을 맞아 근그 생일로 해 주셔야 돼요. 해주시면 돼서요. 음. <웃음> 행공이 저도 토파즈인데 토파즈 마음에 안 들어요. 터에서그 할머니 반지 같은 느낌이라 안 좋아하실 듯. <웃음> 맞아. <웃음> 근데 몸만, 그거 알아요? 못 만져. 알아. 저도 자수 좀 그래스펠 안좋아요 뭔가. 음. <웃음> <몸라. 웃음> 아터에서 이쁜데 터에서더 이쁘게 만드는 뷰리쌤. 거봐요. 그렇다고 이기는 예쁘게 만들 수는 없겠지. 오지 말라고요. 그건 참아, 말을 못하겠어요. <웃음> 슬프다. <웃음> 할머니도 장민구들. <웃음> 호박, 호박. <웃음> 옷 반지. 인스타에서 누가 뷰이 쓴저 아트, 저 댕글 저거 이어진 거 하고 보도가 수갑이냐 그랬어. <웃음> 아 근데 이거 이거 다른 다른 그것보다 유난히 길더라고요. 이거 원래 이렇게 많이 안 길었는데 얘는 유니콘은 너무 길다. 요, 얘는 여기랑 여기랑 두 번째랑 이어야 되는 건가 봐다어 그건 거의. <웃음> 얘가 너무 길어. 유난히 다른 체인보다. 와 <웃음> 어, 근데 진짜 길다. 안 붙였네요. <웃음> 뭐더 길어서 딴 것보다 덜 불편한 것 같아요 길어서 덜 불편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좀더 짧아가지고 안 벌어져가지고 불편한 건 있긴 했거든요 지금 바른 게 뭐냐고 짜는 거? 짜는 게 뭐지? 짜랐어 내가? 응? 뭐지? 뭘까요? 베.. 베.. 베님 한 번만 자세 히더 남겨주세요 제가 뭘 짜랐어요? 뭘 짰나? 우리 안 짰는데? 안 짰는데 나 갈색으로 구웠는데 갈색? 갈색? 켄지코이카페모카 갈색이요? 아니면 짜랐다고? 클리.. 클리어제? 이거 젤 메이커? 짜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웃음> 방금 막한 거? 내가 막막 막 그렸.. 막 그렸으면 갈색으로 막 그.. 막.. 막 그냥.. 말을 <웃음> 보세요 그냥! 그냥 막 그냥 이거 쪼갰는데요 그렇습니다 <웃음> 네막 쪼갰어요 막한 거라고는 그냥 막 쪼갠 것밖에 없어요 아 펜, 펜으로 한 거는 왜 진짜 갈색 해가지고 쪼, 쪼갠 거예요 아 펜으로 한게 아니라 그냥 브러쉬로 쪼갰어요 아, 그거, 그거 물어보신 분, 나 그, 툴. 툴로 아까 살짝 수정했잖아요. 아. 그거 아, 여쭤보신 것 같아. 툴. 툴, 툴, 툴. 툴. 이거, 이거, 이거, 얘는 그냥 선, 선, 캐릭터 그리거나 뭐선그딸때 얘로 그냥 닦거든요. 음. 아니면 컬러 섞거나 글리터 섞을 때도 얘로 해줘도 되고. 음. 얘는 그냥 자주 써요. 얘가 어디 것더라 포치건가? 연루포치건가 포치.. 포치.. 포치.. 포치툴인가? 코사노이코사노이아 <웃음> <웃음> 옴염뇸님 전 붉은색 별로 안좋아하는 탄생석 루비의 탄생과 장미 <웃음> 제일 부러워 <웃음> 제일 부럽다 누구.. 누가? 옴염뇸님 부럽다 나는 터키석의 이끼에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체인하시면 녹은 안쓰나요? 녹녹 쓰는거에요. 아니 아니요 그정도로 붙이고있지 않아요. 아 음. <웃음> 어, 그리고 SNF 때 글리터는 제품 구매는 가능하다는거죠. 테스트같은게 없는거고 음 제품 구매 가능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희가 QR코드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어저 이거 구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QR코드 바코드를 그냥 딱 해놓으면 바로 그냥 집으로 배송이 올거예요맞아요 어, 작년에는 지고 가셨잖아요. 응, 집에서 살짝 무겁고 저희도 응. 이게 포장이 좀 힘들 것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집으로 하시고. 배송이 오실 집으로 배송이 옵니다. 응. 그래서 SNS 보셔서는 편하게 즐기시고 구매도 편하게 하시고 이제 s m s 산 거는 집으로 배송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응. 응. 그 자리에서 그냥 QR 코드만 찍어주시면. 응. 되세요 뷰리션 탄생 목은 뭐예요? 탄생 목이요? 응. 목도 있어요? 응. 나무 나무 탄생 나무.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주세요 탄생 목나무 12월 <웃음> 2일 나 월요일 생일이야 네. 미리 축카드려요 진이 월요일 그날, 생일이야 그날 퀴리쌤 만나셨잖아요 네 참고로 월요일날 나방이에요아 <웃음> 그냥 둔한 자작나무 어. <웃음> 나무도 자작이래요 자작나무 자작 자작 자작, 자작. 사생복은 자작. 이쁘게. 자작. 자작이에요, 자작. <웃음> 뭐 생긴 건 또, 저렇게 생겼어? 자작나무? <웃음> 어, 자작. 징그러워. 뭐, 이거 진짜 자작자작 붙어 있네요? <웃음> 우시는데? <웃음> 우시는데? <웃음> 자작나무 하니까, 우시는데? <웃음> 자작나무 이쁘네요. 아 자장나무 예뻐요? 어 실제로 보면 이쁜거 봐요 캠프파이어 하면 이쁘다구나? 저를 태울게요? 캠프, 캠프파이어요? <웃음> 클리어제 올린 다음에 할게요 클리어제 프롬더네일네 클리어제 프롬더네일 클리어제 짱 좋은거 아시죠? 저는 아, 벌써 세통다 음. 쓴거 아.. 세통다 썼어요 음. 나 준아님 너무 이끼있게 해서 뭔가 했더니 저는 꽈리에요 <웃음> <웃음> <웃음> 꽈리는 뭐야? <웃음> 뭐리프롬더클리어젤은 미경화가 안 남아서 그.. 수화 붙이거나 할때 찰다 응, 그니까 수화 붙일 때는 딴걸 붙이더라도 이제 마무리 작업하거나 할때 탑하기, 탑하기 전 마무리 작업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미경화가 안남아가지고 그래서 광도 되게 좀 좋게 남거든요? 음. 어, 광 장난 아니더라고요. 응, 미 그가 클리어 젤인데도 광이 되게 좋아요. 응. 어, 네 그리고 에센에포 오셔도 구, 오셔서 각 부스가 있어요. 부스별로 구매도 가능하죠. 응, 가능합니다. 응. 일단 오세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호언니 캠프파이어로 하니까 지금 터트리신 건가요? <웃음> 이모티콘. 터키송 약간 그거 같다. 지도. 어 세계지도 없 거? 오! 오 아이디어 얻었어. 이거 색깔만 바꿔가지고 약간 세계지도 그거 하면 되겠다. <웃음> 갑기 여기서 이렇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비어킹은 세계지도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갑자기요? 색깔 바꿔가지고 약간 그하면 되겠다 약간 토지랑 이제 이제 그 바닷가 해가지고 삼각지대 해가지고 <웃음> 갑자기? 예, 저기다가 한잔배 그려가지고 이제 <웃음> 갑자기? 음 이제 가면 되겠다 됐죠 여러분 네. 어, 기대돼요 세계지도 <웃음> <웃음> 갑자기 세계지도가? 여기 에 조개 파츠 붙이고 싶어지네. 음 아니야 저 한겨울에 <웃음> <웃음> 컬러가 시원시원하잖아요. 자탑 프롬 탑너 나이프죠. 다들 받아 받았었 같대요. 근데 컬러감이 되게 시원시원해서 그런가. 터키석이 음, 이름면 예쁘지? 보라카이 같은 거받았속 같아요. <웃음> 보라카이 가고 싶다. 저도요 얼마 전에 간 사람 영상을 봤거든요. 그스노우링 하잖아요. 스노우링 하는데 아래에 니모가 있었어요. 니모가 완전 눈 앞까지 오던데요. <웃음> 니모가 지중해 굴을 올리면 되죠 굴도 조개류이지 어, 해먹고 싶다 <웃음> 뭐예요? <웃음> 짱감동님 뭐예요? <웃음> 짱감동님이 갑자기 놀랬어 해먹고 싶다니까 <웃음> 약간 동심 파괴된 듯이 놀랬어 <웃음> 아래 이끼가 어 <웃음> 어 아, 슬프다. 이렇게 나는 탄생와에 상처받고 갔어. 탄생 목은 이쁘다 빠졌네요. 자작나무? 음, 자작나무. 캠프파이어를 한다잖아 지금 <웃음> 자작나무. <웃음> 내 탄생목은 <사상복은> 뭐지? 몰라. <웃음> 아, 너무 웃겨. <웃음> 탄생일 선물 약간 그거 받으면 웃기겠다. 물 속에 들었는 거 있잖아 그 동그란 거. 뭐라고 이름? 뭐지 아까 있었는데 응. 뭐했다가자상나무숲 <웃음> 많이 가. 어 근데 많이 가요. 많이. 영화 촬영 에 이런 걸로도 많이 가고 왔는데. 음 응. 응, 많이 가죠. <웃음> 스노우볼. 어 갈색도 클리어 섞어서 음영 주는 정도로 조금만 넣으신 거죠? 응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단계별로 넣었어요. 이거 얘맨 처음엔 얘 넣었고요. 그 노랑 색깔로 얘 넣고 얘 넣고. 근데 얘들은 시럽 색깔이어가지고 얇 얇거든요, 되게. 음. 시럽이어가지고 얇아가지고 얘 넣고 얘 넣고 얘들 세개 얘들 넣었죠. 응. 아 마리모 마리모. 음. 응. 조금만 넣었는데 응, 네, 조금만 넣었어요. 근데 얘들도 그 뭐지 얘 클리어제 섞어가지고 넣은 거 가지고 조금만 넣었어요. 대신 은송님. 넓게 펴, 펴준 거라 가지고. 예쁘다. 음. 은숙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럽 색깔로 이렇게 넣으니까 조금 오묘하게 이렇게 퍼지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시럽 색상으로 넣으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쁘다. 음, 그래서 기존에는 항상 대리석을 선을 끄고 땡기는 식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땡기는 식 말고 시럽 아예 애초에 시럽 색상 클리어제 섞어서 시럽 색상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그냥 얇은 선만 해서 쪼개지는 걸로 오늘은 해봤어요 음 깊이감이 너무 예뻐요 음, 특히 석은 이런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음네 <웃음> 어 뷰리쌤 손이 굉장히 지금 제가 봤는데 왕크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맞는데, 웃음> 왕크 제 손도 꽤나 불링하다 생각했는데 뷰리쌤 <웃음> 손도 만만치 않군요. <웃음> 어. 네 여러분 출첵 출첵 해주세요. 수빈님 안녕하세요. 아, 출첵할 수 있도록 여기 에 붙여드릴게요. 음, 아, 느껴도 괜찮나요? 저희가 방송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해놓을게요 중간에 라이브가 끊겼거든요 그리고 이거 추합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출첵! 오늘도 출첵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벤트 보고 당첨자 발표하러 가야 되고. <웃음> 맞아요, 발표해야 응. 돼요 응. 당첨자 발표 한번 가볼까요? 너무 깜짝이야 <웃음> <웃음> 짜잔 기다려 보세요 <짠. 웃음> 저번주 출첸 당첨자는 코코 언덕바 혜림 님이고요 아따 당첨자는 내일 언덕바 쿠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은 사라센 뷰리 계정으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상품을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탄생성 내일인 만큼 뷰리 계정에 들어가시면 게시물이 올라가 있어요 게시물 음, 이 게시물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아트도 아다와 출첵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아저 <웃음> 어, 순간 마무리 짓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그러면 다시 아트 해볼까요 <웃음> 어, 오늘 축하드려요. 브리슨 점점 너무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저요? 아닌데요? <웃음> 아니에요. 어, 또 염색하고 하셔가지고. 근데 아트는뭘 하죠? 이제? 끝났는데. <웃음> <웃음> 어? <웃음> <응? 웃음> 뭐죠? 뭐 하지? 뭐, 뭐 보여드릴까요? 지운 끝나요? <웃음> <웃음> 어떡하지? 님금 끝내? 어, 어, 어, 어떡할래요? 여러분 난 캡처 이벤트 <웃음> 갈꺼 빨리 가세요 로나스 여러분 <웃음> <웃음> 캡처 캡쳐. 분홍색? 아 분홍색 컬러 어디거예요아트의 분홍색 아 이거 살구색? 응. 살색? 요거 FS07번 음, 이것도 실속 색상입니다 음. <웃음> 엄지 보여주는거지 오 호호님 괜찮아요 내일 오시면서 재방송 보세요 <웃음> 여러분 캡처해주시고 오늘도 아따 입고 그리고 아따 이벤트 진행하고 탄생석해가지고 12월 생일이신 분들은 뷰리 계정에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물장의 다섯 분께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조금 빨리 끝낸 이유는 이번주에 SNF가 있잖아요. 여러분 SNF에 내가 준비를 좀 해야해서 네. <웃음> 조금 빨리 끝내고 양해 부탁드리고 이번주 금요일에 하는 SNF에도 여러 많은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했고 제품도 테스트해볼 수 있게 다 준비해놨고 이것저것 준비 많이 했으니까 다들 와 오셔서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여러분들. <웃음> 여러분들 금요일날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웃음>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자 오늘 이렇게 12월 탄생석 토끼석 네일아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출첵과 아따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이번주 금요일 SNF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봬요. 안녕. <목소리>